실패했다는 거. 이제 어. 예이보고 예. 싶은 미션을 네. 한 건데, 어, 저희도 너무. 슈운이잖 저... 어, <웃음> 네. 혹시. 우리. 네. 아, 오늘 말 진짜 많이 있네. 아니, 네. 그나고공에을다 음, 음. 보니까 좀 처음이잖아요, 또, 이도 그죠? 네. 어떤 소감인지 좀 저도 궁금해요. 음 이런.